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유성입니다. 어, 자, 오늘은 저기, 지루성 피부염. 어, 그, 제가 두어 달 전에 이렇게 탈모 치료법, 뭐 머리카락 나게 하는 법, 이렇게 해서 동영상을 하나 올려드렸는데, 어, 그 동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질문이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 지루성 피부염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 물론 그 동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효과가 정말 좋았다, 이런 분들도 좀 많으신 것 같고. 근데, 어, 이제 머리가, 이제 두피가 뜨겁다, 이제 얼굴이 뜨겁다, 혹은 목이 뜨겁다, 어, 뭐 하여튼, 어, 지루성 피부염, 아, 저도 겪어봤습니다. 저도 겪어봤고, 사실 저도 이제 동영상을 올리기 전에 이렇게 한번 살펴봤어요. 어, 이제 정보를 좀 이렇게 수집해 봤는데, 그, 지루성 피부염은, 자, 아토피하고는 조금 다르게 하여튼, 그, 우리 몸 구석구석에 나타날 수 있는 그 현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잘못 그, 이해하시게 되면, 뭐 두피에만 지루성 피부염이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고, 그, 특히 잘 나타나는 게, 이제 두피에도 많이 나타나고, 이 목, 뒷목 위쪽에도 잘 나타나고, 이마 가운데도 잘 나타나고, 이렇게 코 양쪽에, 이런 쪽으로 잘 나타나고 혹은 케드랑이 혹은 뭐 이렇게 사타구니 쪽 다리 쪽에 이렇게 다리 사이에 아 이렇게 어 지루성 피부염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제, 이제 지루성 피부염의 특징은 그쪽에 이제 열감이 많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뜨거워진다는 거죠. 그죠? 그쪽으로 어 열이 올라오고 자 열이 올라오는 오면서 이제 뭐 두피 같은 경우는 이제 모낭 자 모낭이 이제 압력이 올라가죠, 그죠 어, 이제 피부 같은 쪽에는 이제 땅구멍이 땅구멍이나 어떤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압력이 올라가면서 열이 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들 일단 그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는 그 원인을 조금 이해하셔야 그 사실은 뭐 치료든 뭐든 할수 있습니다. 사실은 뭐 이렇게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 지루성 피부염 그뭐 조금 치료가 굉장히 어렵다. 어, 어찌보면, 죽을 때까지 갖고 가야 된다, 어떤 이런, 그, 얘기를 종종,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들었는데, 사실 이제, 그, 이걸 제대로 알지 못하면, 사실 이제 치료할 길은 좀 막막해지죠. 심지어 뭐, 이런 쪽으로 뭐, 스트레이드성 그 주사제나, 이렇게 양, 양, 양물이나 어떤 이런 것도 사용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근본적인 치료 쪽으로는 아닌 것 같아요, 좀 아닌 것 같고. 그 그러니까 하여튼 지루성 피부염이 나타나는 이유, 우리 몸 구석구석에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살아 오시면서 한 번씩 어느 쪽에 열감이 확 올라온다, 뭐등 쪽에 열감이 확 올라온다 이러면서 여드름이 올라온다, 그죠? 이제 여드름이 올라오는 거왜 올라오겠습니까? 뭔가 압력이 작동이 된 거야 사실, 그죠 아, 두드레기 현상이 나타난다. 또, 혹은, 가슴 쪽에, 어, 여드름이 난다. 열이 나면서 여드름이 올라오고, 여드름하고, 이렇게, 뭐 지류성 피부염으로 인한 어떤 그런, 어떤 이렇게 볼록 올라오는 그런 거는 약간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현상들이 여러분이, 그, 여러분들도 가슴 생각하면 분명히 경험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사람의 몸이라는 거는, 이제, 복원력이 있어서, 어느 쪽에 열감이 나타났다가 하더라도 어떻게 이제 활동을 하다 보면 이게 다시 조정을 조정 단계를 거쳐서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되는데 만약에 지속적으로 어떤 그 열감이 없어지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서 한 6개월, 1년 동안 계속 나타나 버리면 이제 그쪽에 있는 세포와 뭐 땀샘이나 그죠 어, 뭐 조직들 하나하나가 이제 손상을 입게 되게 손상을 입게 되면서 계속 그쪽으로 혈액이 공급이 되고. 또 열이 나고 어,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두피 쪽에 뭐 오늘 하던 <웃음> 여러분들이 그 왜, 왜 이렇게 지루성 피부염이 나타나는가 어, 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분명히 어떤 그런 원인 제공 그러니까 원인을 제공하는 어떤 요인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운동을 너무 안 했다든가 혹은 운동을 하기는 했는데 이게 내, 나의 몸의 어떤 신체적인 균형을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운동을 너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했다든가, 혹은 직업병적으로 어떤 특정한 신체 부위만 너무 오랫동안 사용했다든가, 또 너무 오래 앉아있었다든가, 잘못된 자세로 너무 아래 앉아있었다든가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 혈관이, 혈관의 구조가 변해요. 몸이 변한다, 그죠? 나이를 먹으면 다 몸이 변해요. 무너져 내리죠. 요새. 그죠? 네. 몸이 변하는 이유는 이제 혈액이 여러분이 어떤 몸을 다리를 많이 사용하느냐, 혹은 팔을 많이 사용하느냐, 하여튼 자세를 어, 잘못된 자세를 어떻게 잘못된 자세를 사용했냐에 느 따라서 혈관 구조가 변화를 일으키며 변화를 일으키면서 그게 이제 워낙 느리게 나타나다 보니까 대다수 분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어떤 그 그걸로 인해 어떤 문제가 나타났을 때어 이게 왜 나타났지라는 걸 상상을 못하는 게 다. 너무 오랫동안 진행이 되다 보니까. 하여튼 두피에 열이 난다라는 거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아, 저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몇몇 분들 도와드려 본 적도 있고. 어. 그러니까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떤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는데, 하여튼 두피와 안면 혹은 목, 이쪽으로 피가, 아, 열이 너무 많이 난다라는 거는 결국은 이쪽으로 뜨거운 피가 계속 공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뜨거운 피가 계속 공급이 되는데, 이쪽으로 쏠리고 있는 현상이에요. 쏠리고 있는 현상이라는 게, 쏠린다라는 거는, 쏠린다의 반대말은 골고루 퍼져나간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 두피에 피가 쏠린다 이 말은, 자, 두피까지는 피가 쫙 올라왔는데, 문제는 뭐 내려온다든가, 뭐 이, 뒤통수로 이동한다든가, 가슴 쪽으로 내려온다든가 하는 어떤 이런 부분이 작동이 잘안 되고 있다라는 굳이 얼굴 쪽만 뜨거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도대체 그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가? 이렇게 한번 살펴봐야 돼요. 살펴봐야 되고 제가 이제 탈모치료법 동상 올려놓고 그 밑에 이제 댓글란에 보면 여러분 이제 몇몇 분들이 이제 이런 질문을 되게 자주 하셨어요. 지루성 피부염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자주 하셨고 뭐 두피 열감 뭐 이런 부분 굉장히 자주 하셔갖고 어떤 분의 댓글에다가 이렇게 좀 좀 상세하게 해서 이렇게 답답글도 답글, 이렇게 달아놨는데 나중에 탈모 치료법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아 그게 효과 효과를 본 보신 분들도 여러분 여러분 계시더라고요 뭐 댓글을 다 올리는 건 아니니까 일단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감사하다고 댓글을 올려주신 분들도 계시고 또 두피 열감 때문에 탈모가 진행 진행되는 걸 막을 수가 없다 아 이렇게 좀 안타까운 어떤 거는 사인들 또 이렇게 보내주시라고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 조금 아 저도 그렇습니다 좀 빠르게 어떻게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그 원인을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로 이병을 치료할 수가 없어요. 아 저도 두피 지루성 피부염을 갖고 있었습니다. 막 아, 가렵고 따갑고 막 머리 감을 때마다 이렇게 만지면 막 따갑고, 떡지고, 막 이런 현상들을 저도 갖고 있었거든요. 어. 근데 저좀 벗어났습니다. 벗어났 벗어나게 됐고, 어떻게 보면 조금, 제가 조금 있다가 어떤 그 머리 감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물질도 하나, 조, 그, 약품은 아니고, 뭐, 사용하라고 제가 말씀도 안 드리겠어요. 근데 일단은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아, 분명히 좋아졌더라. 아, 운동과 함께 해보니까 분명히 좋아졌더라. 어떤 그런 부분들을 제가 설명 한번 드릴 테니까 조금 시간 걸리겠지만 은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셔야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꼭 두피뿐만 아니라 여러분 몸 전체의 건강을 도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들어보시고 아 여러분 여기 하여튼 물병이 있습니다. 물병이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 가운데 부분 제가 좀 막대풍선을 생각을 했는데, 막대풍선을 제가 준비를 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물병 가운데를 꾹 누르면, 자, 이 물병 가운데를 꾹 누르면, 이 가운데 있던 물이 위로도 올라가고 밑으로도 내려가면서 분산이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니까, 러이꾹 누른 부분은 이제 눌렸으니까, 이제 물이 좀 부족해지겠고, 이제 눌러버리니까 그게 압력이 생겨났으니까, 다른 쪽으로 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면 여러분들 좀 생각을 좀해 보셔야 돼요 나이를 먹게 되면 물론 젊은 분들한테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나이, 나이를 먹거나 어떤 자세 불량 어떤 안전 자세 혹은 걸어다니는 자세 불량으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충분히 발생을 할수 있는데 이 상체를 이렇게 살펴보시면 나이를 먹게 되면 이 앞가슴 앞가슴과 어깨 어깨와 이등 바로 뒤에 목 바로 아래쪽 근육 있잖아요 네. 여기가 횡경막이에요 여기가 횡경막인데 여기에 있던 목과 여기에 있던 근육들이 빠져요 빠지면서 어디로가 여러분들 나중에 주변 분들 이렇게 뭐 여러분들 주변 분들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러니까 이쪽 근육은 굉장히 빠지면서 나이를 먹으면 전부 다 어깨가 아파요. 왜 근육이 다 빠져버리니까? 나이를 먹으면 목이 차가워져요. 목이 차가워져요. 이제 목이 얇아지면서 차가워지는데 이제 피가 이쪽으로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얇아지는데 반대로 이 횡경막을 중심으로 한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은 두툼해져요. 자, 이 부분 두툼해져요. 그, 어떤, 이걸 세밀하게 안 보면 여러분들이 제 말을 좀 <웃음> 착각하고 오해하실 수 있고, 그럴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사람들의 신체 구조를 이렇게 보면 항상 관심이 있으니까 세밀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아, 덩치는 참 좋고, 근육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이쪽이 너무 약하다. 오히려, 근데 이쪽은 막 두툼하게 이렇게 있어. 가슴도 이렇게 꺾여 있고, 가슴이 이렇게 꺾여 있으면서 이렇게 여기가 두툼하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자 이건 그냥 대표적인 사례예요. 뭐, 뭐 모든 대표적인 사례가 아니고, 이 이게 여기에 있던 근육이 빠지 빠졌다라는 거는 이 부분에 있던 혈관이 수축이 되면서, 자 근육이라는 거는 모세혈관 덩어리라고 제가 말씀했죠. 그러 그러니까 모세혈관 덩어리고, 물론 이쪽에 대동맥이나 대성맥 혹은 큰 혈관들도 많이 지나가지만은 여기가 빠졌다라는 거는 아까 똑같은 거예요. 이걸 눌러버렸다. 눌러버리니까 빠졌는데 이게 피가 어디로 가냐 하면 한쪽은 머리로 가고 한쪽은 이 가슴 아래쪽으로 자꾸 이동하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이게 통과가 된다 예요 통과가 되면 이제 쭉 피가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쪽으로 오는 기까지는넓어져 있으니까 충분히 잘 돌아다가 또이 좁은 부분을 지나게 되면 잘 통과를 잘 못해요. 그죠? 그또이 윗부분은 또 넓으니까 또그 안에 피가 또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문제는 들어갔다가 이제 다시 내려올 때, 내려올 때는 이 좁은 부분이 또 막히는 거야. 그니까 러 이쪽 부분은 피가 계속 정체가 되는 거야. 정체가 되고. 그니까 러 이쪽은 항상 피가 부족하고 혈관이 좁아져 있으니까. 좁아져 있으니까 아래쪽과 위쪽은 이제 분산이 되어버린 거야. 분산이 되면서 올라갔던 피가 잘못 내려오거나 여기에 있던 피가 또잘못 올라오거나 이런 현상이 또 나타나게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댓글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무지막지하게 많이 올라오는데 제가 댓글을 답변을 못 드려요 근데 보기는 봅니다 보기는 보는데 너무 많으니까 제가 답변은 못 드려요 그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하튼 대부분의 그 질문들은 제가 올려놓은 동영상에 거의 대부분 다, 답변이 답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여러분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 안하기 때문에 그 답변을 못 찾아내고 있는데 대부분의 답변은 저는 있다고 봐요 여러분들이 이 혈액순환의 원리와 가스 이동의 원리, 그 창자 변형, 혈관 변형의 원리를 잘 이해를 하면 많은 병을 사실 치료가 돼요 치료가 되는데 뭐 약물이나 이런 거 도움 없이도 도움 치료가 되는데 자, 이런 식으로 인해서, 자, 그니까, 이쪽은 혈관이 커져 있고, 또 뭐, 다 커져 있는 게 아니고, 특히 뭐, 이 얼굴 부분만 커져 있다. 이러면 얼굴이 화끈화끈 하겠죠, 그죠? 또 여기 올라가다가, 뭐, 이쪽 부분이 또 이상하게 커져 있다. 그럼 이쪽에 피가 몰리는 거예요. 그니까, 화끈화끈 하는 거예요. 이게 압력이 올라가죠. 압력이 올라가면, 이제 땀샘이나, 이제 모공이나, 그죠? 어, 그쪽으로 이제, 피가 많이 오면서 영양분도 거기 이제 정체가 되는 거죠. 뭐든지 정체가 되면 썩는다란 말이 있어요. 물도 고여있는 물은 결국은 썩게 되는데, 이제 피가 고이게 되면 염증을 일으켜요. 염증을. 아, 염증을 일으키고 뭐, 염증을 일으키는 요인은 굉장히 많은데, 근데 피가 계속 그쪽에 있다. 머물고 있다. 혹은 계속 압력을 상승시키고 있다라는 거는. 그 모공의 압력을 계속 발생을 시키고 있고 그쪽에 이제 영양분도 계속 그쪽 돌아서 다른 쪽으로 공급시켜야 될 영양분이 그쪽으로 더 많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니까 지방이나 이런 것들 도 계속 그쪽으로 그러니까 아주 지방이 빠져나가야 되니까 이제 세포 땀샘이나 모공을 통해서 이제 밀려 올라오는 거예요. 밀려 올라오고 그게 또뭐 먼지하고 이런 걸 하고 접촉하면서 또 어, 세균 같은 것도 정식을 시키고, 그이 깨끗하게 계속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많이 나오니까, 예전에는 건강이 좋을 때는 하루에 한 번만 머리 감아도 괜찮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몇 시간만 지나도 머리가 떡지고, 간지러움이 시작되고, 왜 계속, 어떻게 보면, 건강할 때보다 더 노폐물이 더 많이 삐져나오고, 압력이, 압력이 올라간다는 거는 삐져, 빠져나오고 싶어 하는 힘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 열이 나니까 피부에 트러블이 생기고 붉은 병변이 막 발생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 여러분들 제가 이제 다른 쪽으로도 이제 설명을 할수 있지만 너무 그 펼쳐버리면 동영상이 너무 길어져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렇게 두피 두피와 안면 쪽에 초 타겟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두피와 안면 쪽에 열감이 너무 심한 경우는 네? 일단은 이 목, 목하고 뒷목이나 안목 혹은 이 가슴 전체가 아니에요. 가슴 이 윗부분이야. 이 어깨, 어깨하고 이 겨드랑이 뒤쪽. 이쪽 부분이 좀 빠져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고. 아, 근데 이제 그 질문 주신 분들 중에 두피 열관과 함께 손이 너무 뜨거워요. 이런 분들 계세요. 똑 같은 거예요. 자 여기가 빠지면서 여기가 빠지면서 손에 피가 갇히는 거예요. 이쪽은 빠지고 이손에 피가 갇히면 이제 손으로 계속 피가 정체가 되는데, 그 그러니까 압력이 올라가니까 손에 땀이 나고 나중에는 이게 어떤 게하안포진이 하안포진. 그러니까 땀 한자 그러면. 손에 열이 너무 나면 이게 이제 병변을 일으키는 거예요. 포진이, 항암 포진도 불치병으로 알려져 있어요. 원인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혈관이 좁아져서 열이 너무, 피가 한쪽으로 쏠려서 열이 너무 많아서 병이 났다. 이걸 어떻게 약으로 치료를 할수 있겠습니까? 가만 생각해 보세요. 약으로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아, 병원 가서 약을 먹으면 낫겠지. 혹은 한의원 가서 어떤 여기에 딱 맞는 어떤 적합한 한약제를 찾아서 먹으면 낫겠지 이런 기대를 하게 되는 기대. 근데 조금 여러분들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래요. 저도 예전에 약을 많이 써봤습니다. 저는 이제 과민성 대장증후군, 뭐 설사형 이렇게 걸려지고한 20년 동안 진짜 죽다가 라져요 실제로 거의 뭐 사형 선고 비슷하게 받았고. 근데 하여튼 살아났는데. 근데 이런 걸 알고 나서는 제가 약을 거의 안 썼어요. 그냥, 그냥 그 어떤 치료를 목적으로 해서 약을 거의 써요. 그니까 뭐, 강하다 다래끼가 생겼을 때 이런 약은 써요. 그니까 러 뭐, 염증이 생겼을 때 소염제 이런 거 먹기는 먹어요. 근데 이런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을 써보진 않았다는 거예요. 왜? 안 써도 낫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손에 피가 어떤 사람은 손이 너무 너무 차가운데 어떤 사람은 손이 너무 뜨거워서 문제래요. 뜨거웠던 거 여기가 좁아지면서 퍼져나갔는데 보세요. 아까 여기가 좁아지면서 퍼졌는데 이쪽은 머리, 이쪽은 가슴, 이쪽은 옆 옆쪽은 손으로 피가 몰려버린 거예요. 제가 세미나에 자주 나오는 우리 젊은 친구 중에 한포진이 걸린 친구가 있어요. 한포진 그 한포진 굉장히 심해요. 제가 사진도 찍어놨는데 한 번이 생겼는데 이 친구가 정말 빠르게 치료를 했어요. 손이 너무 심각했어요. 내가 이 친구 막 부끄러워서 막 손을 안못 내놓을 정도로 아, 부끄러울 것도 아닌데 혐오감을 줄까 봐 손을 안 내놓더라고. 그 내가 보자 그랬어 보니까 와 심각하다. 근데 딱 보니까 얘기가 손에 열이 너무 많이 난다. 땀이 너무 많이 난다. 딱 보니까. 딱 느낌이 오더라고. 그러니까, 야, 너 지금 손으로 지금 피가 너무 많이 몰리고 있다. 너 지금부터 팔굽혀펴기와 등 근육 운동과 헬스장에 가라. 팔굽혀펴기하고 등 근육하고 이목 운동하고 손가락 운동은 하지 마라. 손가락 운동 하지 말고 아령을 잡고 이렇게 흔들든가 해서 이 팔뚝, 팔뚝 팔뚝을 좀 두껍게 만들고 가슴 근육과 등근육을 크게 만들면 이게 좋아질 거다. 그리고 잠잘 때 양옆에 베개를 하나 놓고 거기에다가 그 손을 올려놓고 자요. 자, 여러분들 팔을 손을 이렇게 올리고 있으면 팔이 저리죠. 그죠? 피가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있으면 손이 차가워져요. 팔을 들고 있으면. 그 예를 들어서 누워서 양손을 베개 정도 높이 위에다가 탁 올려놓고 자는 거예요. 그럼 점점 식어가요. 왜? 피가 빠지니까. 피가 빠지니까. 자, 제가 이런 예를 왜들어드리냐면 아, 그 친구가 진짜, 아, 지금은 거의 증상도 없어요. 그 피부 자체가 거의 다, 거의 다 회복이 됐어요. 제가 보면 막, 100은 아닌데, 한90 이상은 회복이 됐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진짜 빠르게 회복이 됐더니요 한, 한 일주, 일주 만에 왔는데, 거의 한 반이 사라졌어요. 그 병변이 불을 불을 불그스러워게막 까지기도 했더라고 터지기도 했고 일주일 만에 거의 한 50%가 살아있어 한 2주 차에 왔는데 거의 7, 80%가 살아있어 그그 정도로 빠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 그 친구도 병원에 가서 약도 많이 먹고 막 하,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너무너무 너무 답답해서 이제 찾아왔었는데 아,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이제 믿음이 올라간 거지 그냥. 그러니까 세미나도 계속 오고 그러더라고 아 이거 뭐 제가, <웃음>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 드릴까 <웃음> 죄송합니다 동영상이 너무 기, 길어지는 것 같은데 <웃음> 저 사진은 어떻게 했지 그렇죠. <웃음> 그 <웃음> <웃음> 내가 이 사실 요번에 사진 정리하면서 지웠는지아이고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같아 아, 근데, 그, 아 이건 네. 제가 진실입니다. 제가 진실이고. 예. 네. 네. 아이고 사실은 뭐 사실 보여도 스마트폰에 이렇게 보여드리니까잘 보일지도 모르겠고. 그 그러니까 하여튼 아이건 진실이니까 그냥 믿으셔도 돼요. 음. 그 그러니까 하여튼 그게 손에 열이 났을 때이제 빼는 작업이 약으로 치료해서 뺐다는 게 아니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야 여러분들이 두피 열감이나 안면 열감을 잡을 수가 있는 거야. 그, 심지어, 지루성 피부염 때문에 탈모가 굉장히 진행이 돼요. 왜? 그쪽으로 계속 압력이, 모공의 압력이 계속 생, 되니까, 심지어, 뭐, 그, 피지만 빠져나오는 게 아니고, 머리카락까지 압력으로 밀어 올려서 밀어, 밀어내버리는 그런 현상도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니까, 러 탈모가 열이 너무 많이 나고, 그쪽, 그니까, 러 혈액으로 인한 압력이 너무 상승이 되면, 머리가 충분히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 하여튼, 기본적으로 하셔야 될 거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가슴, 이제 여드름이나 이렇게 병변, 피부 트러블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에요. 어, 열이 올라올 때. 어, 그러니까, 뭐, 사실은 여드름이 난다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니야. 제가 이제 뭐, 자발화 운동을 하다 보면, 얼굴에 여드름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자발화 운동을. 팔을 흔들고, 물병을 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 얼굴에 여드름이 나는데 그런 여드름은 이제 얼굴에 피가 안 올라오다가 피가 올라오면서 이제 이게 터지는데 그건 진짜 여드름이에요 어, 여드름인데 그거는 이제 제가 농담사만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지금 회춘하고 계시는 겁니다 회춘한다 하는게 이제 젊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굴 이 노화 현상에서 이제 벗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좋아지는 거예요 긍정적인 부분이니까 근데 하여튼 근데 뭐자발로 운동도 안했는데 막 얼굴이 열이 난다 이제 이게 문제니까 이제 이쪽은 이제 열을 끌어내려야 되는데, 끌어내려야 되는데, 그죠? 에. 자, 어떤, 그러니까, 여기에 있던 피를 어디로 보낼 것인가를 계산을 해야 돼. 여기에 있던 피를 어디로 보낼, 보낼 것인가. 근데 하여튼, 자, 한번 봅시다. 안면과 두피라고 생각합시다. 두피. 안면과 두피라고 하는데, 자, 안면, 일단은, 안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머리 쪽 꼭대기만 만약에 열감이 너무 많다 이러면 그냥 끌어내리면 되는 거예요. 그죠? 어. 근데 안면하고 앞면 면 이쪽이 동시에 나타나 있다. 이를 들면 상황이 조금 달라지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이 심장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경동맥이라고 있습니다. 경동맥이 이리 목을 해서 이렇게 혈액 머리 전체에 뇌와 두피 이런 쪽으로 다 혈액을 공급해 주게 되는데 그 경동맥이 올라오다가 뒤통수로 올라가는 피의 양에 비해서 앞통수로, 그러니까 앞, 얼굴 쪽으로 올라오는 피가 더 많아지는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있을 수도 있고, 뭐, 하여튼, 고개를 뭐, 딱하게 이렇게 자, 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세가 왜 중요한가 하면, 결국은 자세 불량 때문에 10년, 20년, 30년 지나면, 여러분, 혈관이 바뀌어버려요. 혈관의 변형이 일어나면서, 여러분, 균형이 무너져버리고, 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세가 중요하다, 중요하다. 한번 얘기해도 안 들으시거든. 바른 자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해야 바른 자세를 만들 것인가? 또 몸을 균형 있게 만들 것인가? 이 고민을 안 하시면 여러분들 이 계속 몸이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자, 얼굴 쪽으로 오는 거는 어떤 몸을 이 심장에서 이렇게 올라오다 경동맥을 통해서 얼굴 쪽으로 뒤통수 보다는 얼굴 쪽으로 피가 더 많이 올라오고 있다 니까 얼굴 쪽으로 올라오는 피를 뒤통수로 조금 이동시킬 필요가 있어요. 뒤통수를 강하게 압박을 이제 압 가해서 예를 들어서 뒤통수에 압박을 가하면 이 심장에서 올라오는 피가 이렇게 올라오다가 뒤통수, 얼굴 쪽으로 올라오는 피보다는 뒤통수로 올라오는 쪽으로 조금 더 많이 올라오도록 유도를 해 줘야 돼요. 그죠? 어, 유도를 해 줘야 되는데 유도를 해 주면 자 얼굴이 뜨겁다 혹은 두피가 뜨겁다 그러면 이쪽으로 올라오다가 여기서 갇혔다 라는 거예요 갇혔는데 어디로 못 빠져나가는가 하면 이 뒤쪽이 좁아져 있다라면 이게 통과를 해서 하여튼 내려와야 될 거예요 머리쪽으로 올라갔던 피는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죠그 올라갔다가 이렇게 안 내려오고 어떡하니? 뒤통수로 올라오는 피와 만나서 골고루 하면서 이렇게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 그러니까 이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얼굴이 뜨겁다 이러면 뒤통수를 이제 조금 눌러줘야 되는 거야. 뭐 이렇게 깍지를 끼고, 어, 이렇게 한 번씩 눌러준다든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제 동영상에 보면 뒷목 통증, 뒷목 절림이란 동영상이 있어요. 어. 거기에 보면 이제 뒤통수 눌러주는 방법이 있어요. 누워서 눌러주기도 하고. 자,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누워있잖아요. 그러면, 뭐, 이 팔꿈치를 대도 되고, 이렇게 무릎을 이렇게 세고 이렇게 되고, 뒤통수를 이렇게, 그냥 팔꿈치를 들어도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뭐, 한두 번,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이런 병을, 너무 단시간에 치료하고 싶다, 이래 생각하면, 여러분, 뭐, 잘 못, 이해를 잘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뒷목 통증, 뒷목 결림이라는 동영상에서, 아, 이런 거를 최소한 2주, 3주 정도, 하루에 두 차례 내지 세 차례 정도, 계산된 행동을 해라, 계산된 행동.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 어떤 병이 걸리면, 하루 빨리 낫고 싶어서, 뭘 하나 가르쳐 주면, 너무 많이 해버리니까 너무 많이 해서 몸살이 걸리고 막 두통이 오고 막 그래요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제가 올리는 어떤 그런 동영상들은 대부분 다 치료 관련 동영상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욕심을 내거나 무리를 하게 되면 반드시 몸살 현상이나 예상치 못한 막 두통 현상 이런 것들이 동반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계산된 행동 하에 하루에 두번 혹은 세번 이렇게 나눠서 매일매일 2주 정도, 2주나 3주 정도 이렇게 꾸준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 뭐 이런 것도 열감을 내리는 것도 길어야 한달 정도 이렇게 자기가 작심을 하고 계산되게, 아, 내 운동량을 딱 적당하게, 내 몸에 합당하게 딱 결정을 해서 그걸 짧으면 2주, 길면 한달 정도 그걸 밀어붙이면 밀어붙인다, 이런데, 뭐 강한 용어를 쓰면 여러분 또 욕심을 낼것 같아서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제가 사용하는 용어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2보 전진, 1보 후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 무리가 됐다 싶으면 멈추고 쉬어야 돼. 치료는 좀 기다리더라도, 무리가 됐다 싶으면 쉬어야지, 그걸 무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막 밀어붙여버리면 여러분 큰일 나요. 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 그. <웃음> 절대 주의하십시오. 절대 무리하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아까 그랬던 제가 그 세미나 오는 친구가 거의 일주, 이주 만에 효과가 확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주, 이주 정도는 기다려보면 한, 한 이주 정도 그냥 규칙적으로 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아, 뭔가 변화가 있다. 뭐확 변화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어, 얼굴에 열이 떨어지는 것 같아. 어? 혹은 어, 두피에 열이 떨어지는 것 같아. 그 여기를, 그게 이제, 탈모 치료법을 보고 효과가 없으시는 분들 중에 이제 대부분이 저런 거예요. 두피에 열이 너무 많으신 분들. 벌써 두피에 열이 충분히 있는데 여기다가 막 문지러 버리면 이쪽으로 피가 더 많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좋은 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쪽 부분을 먼저 해결하고 나서 이쪽 부분을 먼저 열을 먼저 떨어뜨려요. 머리를 약간, 그러니까 하여튼 TV에도 보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어떤 분이 그 세상에 이런 일이 하는데 치약을 보통 사람들은 샴푸나 샴푸로 이렇게 머리를 감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아저씨인데 치약으로 이렇게 머리를 감으시더라고요. 머리를 감으면 굉장히 시원하대요. 그러면서 어이 굉장히 시원하면서 하여튼 두피도 좋고 하면서 머리카락이 또 나면서 흰머리도 없어지고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제가 제가 이거 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냥 그런 걸 제가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피부는 적정한 열감이 는거 우리가 피가, 혈관이 균등하게 우리 몸 전체를 떠받치고 있다라면, 그건 건강한 거고, 어느 한쪽이 커지고, 어느 한쪽이 좁아지고, 또 어느 한쪽이 커지고, 어느 한쪽이 좁아졌다는 거는, 이제 건강이 무너져가기 시작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장기, 뭐, 심장, 폐, 췌장 뭐, 모든 장기, 방광, 적정한 압력이 있어요. 이 압력, 그 혈액의 압력을 벗어나면 당뇨병이 될 수도 있고 전립선 비대증이 될 수도 있고 최장암, 최장암이 될 수도 있고 담석증이 될 수도 있고 간경화가될 수도 있고 심장부정맥이 될 수도 있고 폐확장이 될 수도 있고 압력이 불특정한 부분에 지나치게 공급이 되면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균형이 무너지면서 이런 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이 두피가 뜨겁다는 건 균형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 그래. 하여튼, 자, 이쪽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두피나 얼굴 열감인들은 물병, 물병들기 운동은 별로 좋은 운동이 아니에요. 아, 이제 제 동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 잡아라 운동을 하면서 물병들기를 해라. 이렇게 하는데, 근데, 물병들기를 해서 이 병을 치료한다. 이래 되면 뭔가 약간 계산이 잘못된 거야. 그, 왜 그런가 하면, 물병 경기가 도움이 되는 거는, 이제, 이 팔뚝 근육을, 이제, 팔뚝을 이렇게 근육을 생기면, 이제, 손에서는 피가 빠지고, 그죠? 또, 여기서도 이렇게 살짝 내려오는 효과가 있거든요. 자, 이거는 도움이 돼요. 이거는 도움이 되고, 근데, 자, 가장, 어 주로 해야 될 운동은, 이 윗부분 운동이에요. 이 윗부분. 이 뒤쪽. 이 뒤쪽과 윗부분과 목 운동이에요. 목 운동. 네? 자,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제 헬스장에 가시면 이런 운동 기구에서 이렇게 앉아서 하기도 하고 뭐 누워서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앞으로 쭉 미는 운동이 있어요. 이렇게 앞으로 쭉 미는 운동. 밀었다가 나왔다가 밀었다가 나왔다가 그러면 이 앞부분 근육이 살아날 거네요. 그러니까 근육만 살아나는 게 아니고 큰 혈관들도 다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쪽이 커지게 되면 자 여러분들이 뭐 하여튼 2주든 한 달이든 6개월이든 자꾸 해서 이쪽으로 키우게 되면 이쪽의 혈관이 커지고 근육이 커지고 근육 속에 있던 모세혈관이 커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들냐면 이쪽에서 피를 붙들어 둘수 있는 공간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피를 피를 그냥 갑자기 쭉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일정 시간을 붙들어 주는 효과. 그러다 보면 이 머리 쪽으로 갑자기 확 올라오는 피가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이 커져버리면 오히려 이쪽에 있던 피가 오히려 내려오는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쪽을 좀 키워보는 거예요. 자, 그걸 얼마나 하느냐? 그것도 무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또 방법은 제가 이제 치료 방향만 제시해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적용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셔야 돼요. 근데. 헬스장 가셔서 막 무리해서 이렇게 해버리면 또 몸살이나. 왜? 갑자기 강한 운동을 해버리면 이쪽에 막 피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못 빠져나가서 또 몸살이 걸려버리고. 여기에 피가 너무 쏠려버리면 몸 전체에 피가 안 돌게 되면서 몸살 현상이 나타나요. 피곤해져 버리고. 그럴 수 있으니까. 가서 일단 자기한테 적정한 양을, 뭐, 적정한 무게와 적정한 양을 통해서 약간 힘을 줘야 여기 혈관이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약간 걱정이 됩니다. 방향을 가르쳐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이걸 미는 운동을 뭐, 한 15kg, 혹은 20kg. 남자들은 보통 한 40kg, 50kg까지도 이렇게 밀 수가 있어요. 여성분들은 뭐한 10, 10, 10kg, 10kg 해서 뭐 20kg를 이렇게 밀든가, 5kg, 5kg 해서 1 0 k g 이렇게 밀든가 해서 처음에는 약하게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한번할때한 10번 하고 또 그걸 또한번더 해서 한 10번 더 해주면 한 20번 정도 돼요. 10번 또한번 쉬었다가 또 10번 또 이렇게 또 해주시면 좋고 또 이제 이뒤 근육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헬스장에 가면 이렇게 이렇게 잡아당기는 운동기구가 있어요. 헬스장 보통 거울 앞에 이렇게 양손으로 잡고 이렇게 노접기처럼 이렇게 잡아당기는 운동기구가 있어요. 이거 잡아당기면 이 뒤쪽 근육이 형성이 되거든요. 뒤쪽 근육이 형성이 되면서 이쪽 혈관이 커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동일하게, 그러니까 앞쪽과 뒤쪽을 같은 무게로 하세요. 같은 무게로 하시고, 뭐 10, 1 0해서 20kg를 하시면 20kg를 하시고, 뭐, 충분히 체 근력이 된다 이러신 분들은 뭐 40kg, 50kg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하여튼 무리는 하지 마세요. 단계별로 조금씩 올려가는 것은 괜찮은데 처음부터 욕심내면 큰일 큰일나요 그래서 하여튼 이쪽 이쪽을 꼭 운동을 하시고 목 운동을 꼭 하셔야 돼요. 목 운동은 힘을 줘 보세요. 목에 여러분들 이 거울을 보시고 그냥 하면 여러분들 이 직접 거울을 봐야 돼요. 목에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목에 이 힘을 주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이 가슴 근육이 다 움직여요 가슴이 들려요 자이 운동도 하시고 그러니까 목 운동 이 운동 목이 차가우신 분들은 습관적으로 자꾸 이렇게 하세요 네. 목이 차가우신 분들은 호흡법도 좀 적용하시는 게 좋고 자 바람 부는 거 바람 부는 거 이거 안 해버리면, 잘못하면, 감기에 걸릴 수가 있어요. 예, 렇게 이렇게 하시고. 자, 도저히 혈상이 가기 싫다. 시간도 없고, 뭐, 짜증도 나고, 내가 꼭, 그 집까지 해야 되나, 이러면, 집에서라도 해야 되죠, 그죠? 집에서라도 해야 되니까. 근데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렇게 팔굽혀펴기를 하면, 그죠? 이, 이 가슴 근육이 올라와요. 뭐,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무릎을 꿇고, 무릎을 꿇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팔굽혀펴기 할때 주의사항은 여러분들 이 엄지 손가락과 두 번째 손가락이 만나는 이 지점에 힘을 좀더 많이 가도록 해야 어깨를 안 다쳐요 그러니까 손바닥은 되는데 손바닥은 땅바닥에 되는데 힘이 이쪽 부분 엄지 손가락과 두번째 손가락 손바닥 아래쪽에 그리고 팔꿈치하고 이렇게 만나는 지점에 다가 두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어깨가 안 아파요 운동도 모든 게 요령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못 배우면 운동하다가 막 어깨 부상 일어나고 막 그러거든요 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뭐 아침에 한번 오후에 한번 저녁에 한번 이렇게 10번 10번 10번 이건 아주 큰 무게가 아니니까 이제, 습관적으로 해야 돼요. 그죠? 그 뒤쪽은, 아까 노젓기처럼 뒤쪽은, 이 팔꿈치를 대고, 가슴을 이렇게 덜어 올리는데. 가슴을 이렇게 덜어 올리고. 자, 아까 얼굴 쪽에 열이 나는 사람은 이렇게, 이렇게 덜어 올리라고 그랬죠. 그죠? 뒤통수 쪽으로 피를 많이 보내라고 그랬죠. 그죠? 어, 그렇게 하시고. 혹은, 이 뒤통수 쪽에 너무 열감이 많은, 그 지루성 뒤통수 쪽에 지루성 피부염이 나타나 있는 사람은 하... 앞뒤 그냥 하튼 여 하... 뒤통수만 지루성 피부염 나타나 있는 분들 계신가요? 하...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분들은 뭐 전체적으로 머리를 는다든가 혹은 이 앞쪽으로 그러니까 뒤통수, 뒤통수가 통수 너무 뜨겁다 이런 분들은 보세요. 이 상태에서 머리를 들어서 이 이마 마사지를 해요. 이마를 꼭 누르고 막 이렇게 마사지를 하는 거야. 자 이마 자 머리를 들 뿐만 아니라 이 머리를 들어서 이마를 손으로 누르면서 막 이렇게 마사지를 하면 이 앞목에 힘이 들어가 있죠. 앞목에. 그러면 뒤통수로 가는 피가 얼굴 쪽으로 올라오게 되는 데 자, 이해되시겠습니까? 뒤쪽에 열감이 너무 많으신 분들은 오히려 앞쪽으로 피를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이런 방법들을 적용을 하셔야 돼요. 헬스장 가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친구도 헬스장에 갔습니다. 헬스장에 갔고, 집에서는 아령으로 이렇게 팔뚝 근육 운동을 하고, 어, 그렇게 해서 항 포진 치료가 됐고, 여러분들은 이제 헬스장에 가는 게 되게 좋은데, 여 몸에 좀 관심을 가지세요. 여러분들 아프면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해결 방법이 만약에 있다라면 좀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해결해 버리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게 그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쪽으로 또 이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병이 점점 더 크게 번져 나가요. 결국 이쪽으로 열감이 계속 나타나다가 이제 눈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농내장이다 이렇게 암, 눈으로 압력이 이동을 할 수가 있더라구요 눈으로 압력이 이동하면 농내장이 되어버리는 거야 농내장이 되면 실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것들을 방치를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 내가 어느 한쪽으로 피가 몰린다 감이 왔다 풀어내야 돼 그, 제 동영상에 그런 설명들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하여튼, 동영상 자꾸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제가, 제가 올린 동영상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여러분한테 보라고 말씀, 얘기도 안 드릴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도움이 돼요.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댓글란을 보시면 고맙다는 얘기 많이 나오죠. 그 어. 그러니까 하여튼 그분들도 도움이 되었으니까 그런 댓글을 올렸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 자, 보시고 자 마지막으로 어떤 이거는 제가, 제가 여러분한테 사용하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사용하자는게제 사례만 말씀드립니다. 제 사례만. 저 여러분한테 사용하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저그 지수성 피부염이 두피에 나타났습니 근데 이제 가슴 운동하고 하면서 아그그그을 썼어요. 그뭐 약품이라고 해도 딴게 아니에요. 저는 베이킹 소 베이킹 소다를 썼습니다. 베이킹 소다. 그러니까 저도 이게 지루 유튜브에 보면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정보가 많이 나와 있는데 뭐 좋은 정보도 있지만은 좀 쓰레기 같은 정보도 되게 많더라고. 근데 하여튼 근데 그 중에 잘 찾으면 진짜 좋은 정보가 있기는 있어요. 어, 저도, 어, 지루성 피부염이 있었어요. 그냥 우연히 봤는데, 뭐, 아, 너무 제목이 너무 효과 좋다. 이래 그래. 한번 보니까, 아, 베이킹소다 얘기가 나오더라고. 아, 뭐 예전에는, 과거에는 이 베이킹소다가 항암제로도 쓰이고, 뭐, 하여튼 피부병 질환제로도 쓰이고, 예전에 약이 없었으니까, 그 이집트에서부 그렇게 쓰였다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베이킹소다는 빵 만드는 데 사용했거든요 또또 어, 또 이게 또 세균을 억제하는 그런 효과가 굉장히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화장실 청소하는데 베이킹소다는 두 가지가 있어요 식용 베이킹소다가 있고 식용은 이제 빵 만들거나 이렇게 부피를 내는 거죠 어, 식용 베이킹소다가 있고 청소용 베이킹소다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그뭐 식용이 있다라는 걸 알긴 알았는데 집에 보니까 집에 식용베이킹소다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화장실에 보니까 저희 집사람이 화장실 청소한다고 베이킹소다를 큰 봉지에다가 이렇게 하나 사놨더라고요 베이킹소다 되게 싸요 베이킹소다를 샀는데 내가 유튜브를 딱 보니까 그게 딱 나오더라고 그 제가 이제 막 머리가 너무 가렵고 막따끔따끔하기도 하고 막 기름기도 자꾸 생기고 이러니까 이것도 언젠가 한번 잡기는 잡아야 될 텐데 이제 관심은 갖고 있었는데 아 그걸 딱 보니까 아그 사람이 시, 실제로 시연을 하더라고 어 머리도 감고 이러면서 아 진짜 머리가 상쾌해요, 가고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아 진짜저는 효과가 있나? 근데 집에 보니까 그 식용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근데 제가 보니까 그 사람 또 식용 베이킹 소다를 쓴것 같지는 않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냥 일반 그러니까 일반 베이킹 소다, 청소용이나 예 이런 거썼는데 그 베기소가 아주 독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어, 아주 독한 어떤 독극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반 시중에 뭐 가게는 다 팔아요 그래 하여튼 집에 있길래 그냥 아 처음에 쓸려니까 찝찝한 거야 아니 괜히 이랬다가 그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거 아닌가 하고 이렇게 고민하다가 에이, 이제 머리를 감다가 갑자기 그게 딱 눈에 보여서 한번 써보자 그러니까 뭐그것은 이제 하라는 대로 그냥 이렇게 세수대에다가 물을 그냥 이 손가락 한 마디 정도 그러니까 얇게 한 1cm 정도 이렇게 세수대에 물을 받았어요 1cm 정도 양으로 얇다 가져그죠 어, 거기다가 그 안에 보니까 그 베이킹 소다 그 비닐팩 안에 보니까 이렇게 플라스틱 숟가락이 있더라고. 그고 거기서 보니까 뭐 적정량을 하랬는데, 제가 보니까 이렇게 꼭 티스푼 한두개 정도 이렇게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플라스틱 숟가락이 조금 크더라고요. 거기 한 3분의 1 정도, 3분의 1 스푼 정도 이렇게 해서 집어 넣었어요. 물에다가. 그래서 이제 약간 결정체가 있거든요. 이제 손으로 막이 해서 가루를 이제 녹여버렸어요. 어. 녹여서 이렇게 쓰는데, 그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제가 동영상을 그 동영상을 이렇게 세밀하게 봤어요 이건 그냥 제 사례만 얘기 드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쓰든지 안 쓰든지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돼요 아, 혹여라도 또 문제 생기면 골치 아파지니까 저한테 제가 책임을 묻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여튼 일단은 먼저 샴푸를 했습니다 샴푸로 머리를 일단은 그냥 한번 감았어요 한번 감고 이제 물을 때 샴푸를 깨끗하게 흐르는 물을 하고 이제 세수대에 물 받아서 막 헹궈냈어요. 머리를 이제 이렇게 손 이렇게 감아서 헹궈내고 난 다음에 깨끗하게 헹궈내고난 다음에 이제 유튜브 동영상에서 얘기하는 걸 보니까 저렇게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니까 그 얄팍하게 담은 물에다가 이제 베이킹소다를 넣었지 않습니까? 그죠? 베이킹소다를 넣어갖고 풀었어요. 막 손으로 막비볐어 쭈물락쭈물락 이러면서 다 녹여갖고 이제 그 원액에다가 이제 그냥 거기 그, 그 상태에서 막 머리에다가 바르는 거야. 두피에다가. 두피에 발라서 막 이게 두피를 이렇게 마사지를 해줘요. 그게 액이 그 물하고 베이킹 소다가 섞인 액이 이 두피에 이렇게 좀 첨착이 이게 좀 이렇게 효과를 볼수 있도록 특히 제가 이 여도 뒤쪽하고 이쪽 앞쪽 부분 그리고 이 양쪽 부분이 되게 따끔따끔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집중적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바른 상태에서 계속 또 물을 한번더그 베이킹 소다 물을 한번더 체박체박하고. 지금 이 머리도 이킹 소다물을 제가 동영상 찍기 전에 한번 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했는데, 아, 되게 시원해요. 그래도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한, 한 2분에서 3분 정도 계속 이렇게 했어요. 그것도 되게 귀찮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그래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또 헹궈내야 되죠. 이제 물로. 이제 소, 소다기가 남아있으면, 뭐 좋을 건 없으니까. 자, 여러 번 헹궈냈어요. 흐르는 물에다도 막 헹구고, 또 세수대에 물 담아서 막헹궈내서 깨끗하게 이렇게, 이제, 헹궈냈습니다. 그런 다음에 수건으로 머리를 말리고, 어, 드라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 드라이는 이제, 뭐, 차가운 바람으로 하는 게더 좋죠. 그죠? 두피 손상도 맞고. 그러니까 저는 막 답답해서 약간 미지근한, 약간은 뜨겁게도 했다가 차갑게도 했다가 막 그래요. 차갑게 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시간이 짜증이 나서. 그냥 미지근하게도 했다가 좀 차갑게도 한번 했다가 이렇게 전 드라이를 그냥 한 템포 한템포해서두 템포로 이렇게 나눠서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대충 이렇게 막 말렸다가 나중에 빗을 잡고 이렇게 왠가하면 이 세균이요. 이제 지루성 피부염도 이제 세균이 증식을 해요. 이제 무좀 세균이나 뭐 아토피 세균이나 어떤 지루성 피부염 세균이나 거의 대부분의 세균은 이 수분, 그러니까 물과 함께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수분이 100% 있으면 반응을 안 해요. 그러니까 물 속에 들어가 있으면 반응을 안 하는데 이 수분이 적정한 수준, 예를 들어서 한 10%, 20% 그러니까 그 세균이 정식하기에 딱 적합한 수분이 거기에 남아 있으면 그때부터 확 정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드라이를 해야 되는 이유는 분명해요. 여기에 수분이 남아있지 않게끔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니까, 러그 세균이 정식하기에 좋은 수준 이하의 수분으로 떨어뜨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니까, 그걸, 이제 수분이 그 상태로 뭐 10분, 20분 지속이 되면 이제 세균이 정식을 하거든요. 또 에어, 에어드라이가 좋다. 에어드라이가 무조건 좋은 거 아니에요. 에어드라이가 마르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10%, 20% 지점에 도달하게 되면 그때 정식을 하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드라이기를 사용하셔야 되는 거 그죠? 드라이기를 사용하시던가 아니면 진짜 마른 수건으로 막 깨끗하게 이렇게 깨끗하게, 깨끗하게 닦아내야 돼요. 세균이 증식을 못하도록 그렇게 조작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니까 하여 제가 그 처음에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한번 사용해봤어요. 그냥 사용해봤는데 씻고 나서 수건을 하고 드라이하고 나는데좀 시원해요. 그냥 뭐, 그니까 이 사람이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느낌이아 어, 시원하더라고 거기. 어, 어이 좀 좋은 것 같다. 근데 이게 진짜 효과 있는 건뭐 확신은 안 들어요. 그러니까 어, 시원하다. 어, 진짜 어떤 그냥 아주 약간 시원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었어요. 그냥 아주 어이 좀 시원한데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또머릿결을 이렇게 만져보니까 제가 떡도지고 이랬지만 머리를 감고 나면 막 부석부석했어요. 머릿결이 되게 안 좋. 아요 그 건강을 굉장히 잃어버린 상태였어. 제가 몸, 근, 몸이 워낙 안 좋았으니까, 한 20년 동안 몸이 안 좋았으니까, 막 두피들, 모발인들, 승한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저는 막, 뭐제 머리, 머리카락 맞는지 보면 막 짜증이 날 정도로 머리카락이 안 좋더라고. 근데 깎고 나는데, 부들부들 한 거야. 부들부들 하면서? 아, 아, 느낌 되게 좋더라고요. 부들부들 하면서 느낌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하여튼, 다음날 보니까 이게 오래 가더라고요. 어, 근데 떡이 잘안 져요. 떡이 안 지면서. 이러고 보니까, 하여튼 며칠 지나고 나니까, 그뭐 뭐라 그래요. 비듬. 피듐. 아, 비듬이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듬이 아, 그래, 이게 효과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음날 또 했어요. 다음날 또 했는데, 다음날 또 하니까 아 시원한 거는 맞아요. 시원한 거는 맞는데 약간 뭐가 좀 따끔따끔하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 그 그러니까 이틀 연속하니까 이틀 연속하니까 약간 따끔따끔하다 이런 느낌이 오더라고. 그러니까 지루성 피부염에 따끔하다는 느낌보다는 어떤 두피가 좀 자극을 받는다 이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제얘잘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네. 그래서 아, 매일 사용하면 안 되겠다. 저는 나름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걸 사용한 지꽤 오래됐어요. 뭐, 꽤 오래, 그래, 오래된 게 아니고 한 2년 정도 됐는데, 2년 정도 제가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뭐, 특별히 나빠지는 건 없죠. 네. 좋다라는 결론을 제가 가졌어요. 좋다는 결론을. 저는 어떻게 사용하냐면, 여러분, 이거 다세요 저는, <웃음> 제 몸에 병을 굉장히, 무좀도 굉장히 심한 무좀을 갖고 있고, 근데 이제 무좀도 저는 이제 컨트롤을 해요. 아, 무좀이 더 이상 증식하지 못하도록 제가 컨트롤을 해버리니까 더 이상 뭐 무좀 때문에 약을 바르거나 이러진 않아요. 아, 제 발이 이제 깨끗해졌어요. 이렇 깨끗해졌는데. 그니까, 저, 저 하여튼 무좀도 이제 사용하는 적이 있는데, 이제 지루성 피부염을 저는 이게 베킹소다를 평균 한 4일 혹은 3일, 길게는 일주일에 한 번씩만 사용해요. 아, 그렇게 해도 더 이상 이제, 저게 두피가 나빠지거나 그러지 않더라고. 그래서, 뭐, 굳이 뭐, 매일 사용할 필요도 없고, 뭐, 이틀에 한 번씩 사용할 필요도 없고, 그니까, 러 머리가 느낌이 좀안 좋다 싶으면 그때 한번 사용을 해요. 그니까 러 뭐, 5일에, 5일에 한 번씩 사용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막, 일주일 동안 사용 안 하다가 막, 7일, 8일 돼서 겨우 한번 사용할 때도 있고, 그것도 시간이 걸리니까 짜증이 나잖아요. 그죠? 예, 예. 어떤 때는 뭐, 이틀에 한 번씩 할 때도 있어요. 그냥. 아, 느낌이 좀, 아, 좀, 시원하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틀에 한 번씩 사용할 때인데, 처음에 사용할 때는, 아, 몇, 몇 개월 동안은 이틀에 한 번씩 계속 해줬었어요. 이틀에 한 번씩. 이틀에 한 번씩 해주고, 해주니까, 어 점점 좋아진다는 느낌이 오더라고. 그러면서, 더 이상 머리 간지러움이나, 머리가 떡지는 현상이나, 이런 것 자체는 없어졌어요. 아, 그냥, 저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 과정에서 말씀드려서 저한테도 도움이 될게 없고 여러분한테도 도움이 될게 없어요 그죠 저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니까 자, 이걸 사용하는지 안 사용하는지는 이 여러분이 판단하야돼요 제가 뭐 어떤 제약회사 뭐 광고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제 방법도 아니었어요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제 방법도 아니고 저도 유튜브에서 배웠는 건데 여러분들이 혹시나 하도 이런 지루성 피부염에 대한 질문이 계속 들어오니까 근데 이제 댓글 란에 답글을 써주니까이 내용을 답글을 어떻게 써줘요? 써줄 수가 없으니까 동영상을 하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사용을 해보시고. 그렇습 그러니까 뭐, 베킹소다가 이제 겁이 나시면 제가 아까 뭐, 숟가락에다가 플라스틱 숟가락 한 3분의 1 정도 이렇게 넣었다. 플라스틱 숟가락이 큰 숟가락이죠. 큰 숟가락. 아주 큰거 아니고 우리 밥 떠먹는 숟가락 정도. 고기 한 3분의 1 정도를 세수다에 물 요만큼, 아주 요만큼 담아놓고, 그냥 네. 그래서 녹여서 썼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서우면, 양을 좀 줄이면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두번 정도 해보다가, 아, 나한테 안 맞다, 이런 느낌이 올 거예요. 한 번만 해봐도 느낌이 와,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했을 때 너무 시원했거든요. 한 번만 해보면 느낌이 올 수가 있으니까,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아, 이게, 좀 부정적인 효과가 있다 싶으면 안해 버리면 돼. 안해 버려. 그렇지 않아. 저는 그래. 저는 이제 이 병을 다스리면서 항상 이렇게 계산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계산. 내가 뭔가를 적용을 할때 아, 이걸 운동을 얼마나 할 것인가? 하루에 몇 번을 할 것인가? 어떤 뭐 약품을 쓸 때도 동일해요. 이걸 어느 정도로 양을 쓸 것인가, 이걸 며칠 만에 한 번씩 적용할 것인가. 관심을 안 가지면 몰라요. 그냥 자기 멋대로 막 해버리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그 여러분들이 제가 그 저는 처음에는 이틀에 한 번씩 했고 나중에는 뭐3일에한 번씩 하기도 하다가 이제 자꾸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안 가려 안가우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하기도 하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요즘 또 요즘 요정 보면 보통은 5일에서7일에한 번씩. 그냥 해줍니다. 그냥, 아, 느낌이 왔을 때. 아, 머리가 약간 이상하다. 두피가 약간 이상하다 싶다. 한번 해주고 나면, 그게 또한 3, 4일은 그냥 가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피부에 손상이 일어났다. 장기간, 6개월, 1년, 손상이 일어났다라는 거는, 100% 치료는 불가능해요. 피부 철화부는 100%, 그니까, 100% 치료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의 피부를 갖겠다라는 건데, 그건 아니죠, 그죠? 저도 이렇게, 뭐, 두피가 많이 좋아졌다 했는데, 내가 어린아이의 두피가 아니에요. 그또 응? 뭐, 아주 건강한 피부도 아니야. 근데 그런 자극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극이 없고, 문제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여튼, 그, 사람들이 완치, 완치 이러면, 저도 100% 건강한 사람 아니에요. 저는 제 건강 척도를, 한 75에서 80점 정도 줍니다. 제 건강을 그러니까 제가 계속 관심을 갖고 이렇게 운동도 하면서 이제 아 내년쯤에는 한 80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움직여 나요 가 10년 뒤에는 오히려 한85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렇 계획을 하고 계속 운동도 하고 활동도 적당하게 하고 스트레스도 적당하게 받으면서 그렇게 가는 거죠. 수면 시간도 적당하게 적용을 하고. 건강은 관심을 가지면 건강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대다수의 분들은 건강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병원으로 도착한다는 거예요. 약을 먹으려고 하고 좋은 음식으로 어떤 병을. 여러분들한테 나타난 대다수의 병은요. 사실은 약이나 음식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진정 효과 좀 약하게 해주는 효과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근본적인 치료 효과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예요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쪽 두피 열감이나 얼굴 열감을 좀 떨어뜨리고 떨어지면서 여기가 차가워지면 또 머리카락이 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아까 치약을 사용하면서 여기가 차가워지면서 저게 낫다고 하잖아요 그죠 어. 그 여러분이 차갑게 알려주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 그죠 예를 들어서 약간 차가운 수건을 얼굴에 이렇게 덮어쓰고 있다 그러면 얼굴에 온도가 올라가겠습니까 떨어지겠습니까 저라면 한번 해볼 것 같아요 전안 해봤지만은 아마 떨어질 거예요 그죠 머리가 너무 뜨겁다 그러면 차가운 물에 물 적셔갖고 근데 또 물을 공급하면 또 두피는 되게또 문제가 생기니까. 아니면 여기다가 좀 차가운 바람을 조금 센다. 그럼 열이 올라가 있으면 떨어진다. 근데 뭐, 그거 한다고 이 병이 치료되는 건 아닌데, 그냥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치료는 이쪽 근육과 이팔 근육과 등 근육과 목 근육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혹은 뒷목 근육을 아까 이렇게 해서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꾹 눌리는 게 아니고, 일자로, 원래, 원래 이런 혈관을 가졌으면, 이 상태로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꾹 눌리는 혈관이 아니고, 여기가 찌그러드는 혈관이 아니고, 쫙 펼쳐지는 혈관을 만들면, 체온이 정상화가 되는 거예요. 피가 잘 통하면서, 아래 위로.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얘기가 너무 길어졌는데, 제가 그래야, 어떤, 동영상 하나 올릴 때마다 이게 도대체 제 목표는요.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은 길 수밖에 없어요. 왜 길어야 되나 하면 여러분들 설득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안 하더라는 거예요. 안 따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평을 자꾸 하시죠. 불평. 을그 동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저한테 설득 당했으면 좋겠어요. 설득 당했으면 좋겠고 해서. 여러분 치료가 좋아지고 또 저한테 고마워하기도 하고 그러면 저도 보람이 있고 여러분도 건강해져서 좋고 스트레스 덜받아서 좋고 서로 서로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럼 죠 많은 분들이 뭐 동영상이 너무 길다 너무 길다. 저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 분들한테 진짜 죄송하고 혹시나 이 동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제가 동영상을 굉장히 많이 올려놨어요. 올려놨데 뭐 소화불량이다, 5 0견이다 뭐 어깨 회전근개 파일이다, 치질이다, 뭐 배에 가스 차는 증상이다, 명치 통증이다, 역류성 식도염증 이건 많이 올려놨습니다. 올려놨는데, 동영상 많이 보세요. 저를 위해서 보지 마시고, 여러분 그냥 동영상 아무거나 막 보세요. 제가 올려드린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이 건강이 좋아지는 것과 관련이 있는 내용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혈액순환 원리만 제대로 이해해도 건강을 참 좋게 만들 수가 있어요. 또 혈액순환 원리와 가스 이동 원리. 가스 이동 원리만 알면 소화문제를, 소화불량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 몸의 좌우비대칭 문제를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건강을 쉽게 잃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래 사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동영상을 보시라고 생각하는 게예 동영상 이렇게 타이틀그러니까 제목 보고 동영상 볼 필요 없어요. 제가 올린 거는 그냥 무조건 다 보, 보시면 여러분한테 좋아요. 그렇게 하시고 몸에 좌우비대칭이 심하게 나타나신 분들이나 영유성 식도염, 영유성 위염 또알수 없는 병에 걸리신 분들은 세미나에 한번 오세요. 세미나에 대사증후군 치료법 77 대사 정후군 치료법 77이라고 그 동영상 바로 밑에 있는 댓글란이에 댓글란 동영상은 보실 필요 없어요 대사 정후군 치료법 77 그래서 그 밑에 댓글 첫 번째 댓글에 보면 세미나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한번 오실 분들은 오셔서 도움을 좀 받으시면 좋잖아요 그죠? 어. 뭐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냥 도와드리고 싶어서 오시라는 거니까, 오십시오. 어. 세미나에 요 사람들이 조금 많이 와요. 많이 오셔서. 제가 좀 힘들긴 한데, 아, 보람이 됩니다. 보람이 있고. 어. 좋잖아요. 근데, 아, 죄송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알려드리고, 또한 시간 넘어버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강민희님, 강민희님, 어, 저 후원금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희님. 김수응님김수응입니다 어, 발음이 조금 그네 하여튼 후원금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한정웅님, 한정웅님, 후원금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아, 자, 자, 큰 힘을 주셨습니다. 힘을 주셨고 어, 우리 주변에 아프신 분들이 너무 많죠. 너무 많은데 문제는 뭐 이게 병원에 가서 치료가 되면 참 좋은데 이, 답이 없는 병이 너무 많아요 정말 그래요 어. 하여튼 여러분 뭐, 후원해 주셔서 저게 에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동영상 올리고 있습니다 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